자들 아, 계셨어요? 음, 오늘은 2018년 6월 22일, 아, 음력으로는 5월 9일 월요일, 2일,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날 시간 12시 38분입니다. 12시 38분. 오늘 이 천일이 여러분들이랑 어, 잠시 얘기를 나누고자 한 것은 참 며칠 전에 만나참 기가 막힌 사람 이야기와 음, 어제 어제 이 천일이. 어, 그 안과 병원에 잠시 갔다가 만난 본 아, 거기서 본 아, 중생 얘기 그두 사람 얘기가 참 아, 대비되고 아,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잠시 그 얘기 좀 나눠보죠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음, 며칠 전 일입니다. 며칠 전 일인데 에, 차는 아, 수입차를 타되 그 급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소나타급 이 정도. 이 정도가 적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 2000일보다 나이가 한안 먹어도 한뭐 한 대살 이상은 안 먹겠나 그래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뭐 하는 사업잘 되냐 어쩌냐 툭 하면서 이제 2001일 그 사람 옆에 그 관상을 슬쩍해서 봤더니 언제 뭐 포스는 아 회장님 포스였습니다. 회장님. 다시 말해서 이제 사업할 수 있는 딱 그런 기, 기질이 보였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일반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중생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말투와 몸에 어, 그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기 끝에 이 천일이 그랬죠. 포하니 포수는 회장님 포수인데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십니까? 하고 툭 던졌더니, 이천0 1그다음에쳐다보그냥보하는 소리가,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했더니. 그러면서 차이를 조금 잠깐 했더니, 자기가 예전, 옛날에는 그차 말고, 저 페이튼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거 참 좋아요. 그 복스에서 나온, 복스바겐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등급이 있는데, 그 차는, 아, 우리나라 많이 안 타지만 참 좋습니다. 옛날에 그 타고 다겠다고하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참 좋다. 아, 이런 저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풀어놓습니다. 풀어놓는데, 아, 자기 말로는 한, 어, 300억 이상의, 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적이라고 했습니다. 얘기인 즉슨 뭐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연유를 해가지고, 어, 사업체 명의를 와이프로 앞으로 해놨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살, 살다 보니, 어, 거기 아마 아들, 맞아. 이 양반 나이가 65인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 경영을 하는데 이제 아들도 그 TV에 썼나 보죠. 근데, 아, 제조, 제조업, 제조업을 했었다는 것 같죠. 그랬는데, 이게 재무구조가 형편없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 은행 측이나 이쪽에서 이게 확인을 해 보니까 안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이 이 남자, 대리운전 시킨이 남자인데 당신이 맡아서 운영할 때는 회사가 탄탄했는데 재무구조가 탄탄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당신이 그러지 말고 이 와이프한테 맡기지 말고 당신이 같이 와이프랑 같이 공동 명의로 해서 어? 같이 움직여라 하는 조건을 제시했나봐요. 왜이 사람이 할수 없이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같이 움직여 가지고 회사 재무구조를 딱 들여다 봤을 때 완전히 개판했다는 거죠. 어? 이 사람 말로는 20억인가 30억이 비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비냐? 확인을 확인해 봤더니 자기 마누라한데 남자가 있었다는 것 같아. 뭔 뜻, 뭔 얘기 들은 남자, 남자가 했는,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줬나 보죠. 뭐, 이게, 뭐, 적선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이 사람이 이혼당하고, 재산다 뺏기고, 이혼당하고, 아니, 재산다 뺏기고, 이혼당하고, 소송 중이고, 지금도 아마 소송 중이라는 것 같아. 그니까 알것이 알 된거지 뭐 줄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자기 본처와 이혼을 하고 오다가다 만난 여자를 만나 살다가 그 여자가 홀랑 자기 기업체에 들어먹었다 그러면 흔히 그 사건 반장이나 사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자기 본처라는 거예요 본처 그것도 사십 몇 년을 살았 그, 큰아들이 40몇살이라했어요 어, 큰아들이. 막내가 30몇 살이라겠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구이요 자기가 사회의 인심은 안니르는것 같더라. 자기가 그러고 나오다 보니, 돈은 한판 없지만, 주변에서 기존에 자기를 알던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가 현물, 물건으로 이래버린 돈은 300억이지만, 300억 이상이지만, 자기가 쌓아놨던 거 안, 안 보였던 무형의무형의 무형의 자산은 <웃음> 어마어마했더라. 그래서 지금은 지가 가진 돈이 없지만, 응? 음? 안 보이는 돈들이 그렇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만약에 회사는 이 거래를 하더라도 거기에 말단 대리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과장, 부장 이런 위치에 똑같은 회사에 있다 보니 자기를 잘 알고 그렇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납품을 하더라도 알아서 아이고, 회장님이 납품당가 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챙겨주고 도와주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 다시 재개를 해서 어, 올 8월인가, 뭐 9월인가 언제는 새로운 사업장을 늘려서 늘려가지고 이사를 간다겠습니다. 어,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죠. 그 정도 나이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넘게 사는 와이프한데 배신당이고. 재산 한푼 없이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그럼 죽어야지, 그죠? 죽어야 돼, 이제. 그 배신감, 상실감, 자괴감. 응? 죽어야지, 뭐. 그래서 이제 2 0 0 0이우습으소리했습니다 어떻게 용하게 그 죽을 생각을 안 했대? 그 정도면은 죽을라고 벌써 물에 뛰어들어, 뛰어들고 어떻게 난리 쳤을 때? 했더니, 이 예, 양문 얘기가, 진짜로 죽을라고 했답니다. 죽을라고. 죽을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죽을라고 하는, 저 제주도 그 뭐, 펜션인가 어디 가서, 자기가 술을 좋아해서술 먹고 물에 빠져 뒤질라고 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발을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했대요. 죽, 죽을라고 하는 그 시점에. 아무 격아스라도 죽지! 그랬더니. <웃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종교가 없답니다. 장교, 종교가... 종교가 없대요. 없는데 기도를 하게 되더라. <웃음> 기도. 어? 기도를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알았던 게 뭐냐 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답니다. 아, 얘기들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되게 기특한 거예요, 이제. 오! 오! 쭈구리!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보다 나이는 많은데. 그래서, 그, 그 이유가 뭐냐? 응?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물었어요. 이제 궁금하니까 집이와게 캐물었어요, 이제. 네가 어디까지 뭐를 깨달았고 뭘 배웠느냐? 말이 그렇지 3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홀라당 어? 뺏기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어떤 얘기 뺏겼나 모르지만 겠 아이가 여자가 바람난 것 같아요. 말 중에 뭐 어떤 놈한테 가서 뭐 돈을 해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내면은뭐 지자식이니까 지 새끼니까 지 새끼들한테도 해 주테고 어째 빨렇게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 이 남자만 완전히 낙동강 우려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이 남자가 그렇게 허접하게 인생을 살는 사람 같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업체를 다시 아, 늙음맞게 다시 이제 제기한다고 근데 그 옛날같이 때돈을 부르겠냐고 못 벌지. 그래서 한다고 하다 보니 막 주위에서 막 서로 도와주겠다고 막 나서고 막 이러다 보니 얘 다시 이제 키워가는 중이라고 하길래 에이천이 잘 됐다. 그럼 계속 그 일로 해서 어떻게 일을 자꾸 해봐라 했더니 이 사람 하는 소리가 앞으로 한 5년만 할 거랍니다. 5년만. 5년 만 그러면 나이 70이거든요. 그래서 음, 5년하고 뭐하실라고 하고, 뭐 하고 했던 물었더니 자기가 봉사활동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 행복 그걸 나눠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그 옛날에도 그렇게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덕을 자기가 보고 있는 건데 쫄딱 망해서도 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죽기 전까지 하고 싶다 하고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쁘죠. 그러면서 자기를 안 죽이고 살린 이유가 바로 그거다 하는 걸 자기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도면은 좌절을 하고 실리에 빠져서 뒤진다고 난리 피고 뒤져요 이제 응? 대부분 사람은 그렇거든 응? 그것도 그 아니 무촌 마누라는 무촌이라고 하는데 1,2년 살은 것도 아니고 40년 넘게 살은 마누라는데 배신당하고 알거지로 쫓겨나고 자기 명으로 집안채 있었는데 그거 압류 들어온 거 경매하고 나니까 자기 손에 사천만하니까 떨어지더래. 그래서 내가 <웃음>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거참이 극복하고 추스리고 다시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잘했다. 어 대견하다. 그래 그렇게 살면서 베풀고 살다가 죽어 그러면 된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0억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안채 홀랑 날려도 당장 죽고 싶을 텐데 뭐 가끔 직장 댕기다 잘렸다고 죽고 싶다고 하고 살다가 연애하다가 째졌다고 실현당했다고 죽고 싶다고 하고 놀랬잖아 그죠 <웃음> 에시장 살아서 뭐해 많잖아 그런 인간들 취직 못한다고 그 모여가지고 작당해가 되져버리고 그런 볼품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들이 많은데 엊그제 만난 그 아저씨 같은 경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단해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300억이 넘는데 얼추 계산했을 때 그것도 논팽이한테 뭐 자기 마누라고 논팽이한테 몇십억갖다 홀로당 받치고 상납하고 쫓겨나고 지나 그래서 내리면서 파이팅 잘하시라고 응?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 사람 포수가 회장님 포수인데 어쩌냐 하고 상태 그저 근황이 어떠냐 하고 툭 던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거든 그 사람 몸에서 풍겨나온 인생, 인상은 아 잘못 살지 않았다 하는 걸 이천이 알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일구었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꽝 하고 날아갔더라도 이 사람은 저흔하 어? 나이 60 넘어가지고도 막재기하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그렇다 해가지고 막 내가 씨팔러 가만 안 냅더 이런 게 아니고 어? 지금 재판 중 이혼소송 재판 중인데 그 변호사가 몇십억 원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 남자가 그랬답니다. 냈더라. 그거 갖다 뭐 하겠냐? 하, 가지고 있으면은, 알아서 저기, 이런 식으로까지 변호사한테 말렸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아, 내가 그 씨, 죽여버려. 가만 안 냈어. 막 이러고 설레발해서 난리, 이러, 이러, 죠 그죠? 음, 이럴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빨리 수으을 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도 찾은 거예요. 응? 찾은 거야. 옛날 속담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살아나지 않는다고. 응? 죽은 자식 응? 애새끼 죽었는데 불알 만진다고 살아나냐고 안 살아나요. 죽은 거 죽은 거야. 그럼 빨리 방향전을 해야 돼. 응?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 직장생활다 쫓겨났어. 그럼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에고에고 애고 하고 앉아야 된다고 뭐가 돼요? 안 되잖아 어떻게 해? 빨리 방향전환을 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왜 세상에 나한테 왜 이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고 왜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뭐 이런 식으로 비관한다고 이 길이 되나? 안 되잖아 그게 올 때가 되면 분명히 그거 오는 거예요 그거 안 봐봐가 안돼 응? 어떻게 뭐 아니라고 그러면 어차피 인간은 제가 말해서 인간으로 인간 세상에 온단 말이에요 어? 이랬을 때 빨리 수능을 하고 다른 살 길을 찾는 게 그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게 1번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쁘지 그죠? 인생을 그렇게 사신단 말이지 응? 그징징 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응?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해도 안 되고 빨리빨리 그렇게 순응하고 적응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음 기회를 또 맞이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이 안과 이제 이 천일이 이 백내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육 개월이에 수술하자 해가지고 이제 어 그저께 그 건강 검진을 받고 그 차지 에다 끝내버린다고 이제 어제는 이제 안과가지고 백내장 수술 이약까지 하고 왔어요. 근데 안과에 가 보니 그 병원 자체가 큰병원에다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어다 왔는데. 그중에 참 하나 안타까운 사람 하나를 봤어요 그쇼파에 앉아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이는 얼추 한 42초 정도 됐을까 그 일단 뭐 이제 CT 찍고 질환하고 막 움직이다 보면 마지막에 딱 하는 마지막이나 처음에 딱 하는 게 뭐냐면 시력 검사를 일단 해요 기본적인 시력이 얼마나 나오나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시력 검사할 때그 시력판하고 몇메터떨어 2미터인가? 얼마 떨어져 가지고서는 몇번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시력판에 가까이 이게 시력판이야 그럼 이사람은 이렇게 만는도안 보여 아이사람 쓰던 안경은 있더구만 안경 생각을 해봐요 거리가 2m가 아니라 이게 시력판이 시력판이 얼굴이 달라고 그래 이렇게 그런데도 그 시력판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니까 간호사가 나중에는 와가지고 이 사람 뒤통수를 딱 붙잡고 자기 손딱 대고 자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그냥 손가락인 것만 한데 이게 몇개뭘 이거 참 거의 뭐 봉사 수, 그, 그 정도면 봉사 수준이잖아요 봉사 봉사야 봉사 어그 안경을 쓰고 있는 안경을 도수를 잰다고 했는데 간호사가 도수를 못재 이제 어막 이게 막 그냥 막 묶고 그러고 어떻게 살냐고 그죠 어떻게 살아 이 천일이 작년 12월에 눈이 한쪽 눈이 어리어리해 가지고 알았어요 이제 아 이게 백내보이 뭐 어려운 아 눈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역시나 백내장이 있고. 쭉 검사했더니 상황이 그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알았어요. 이 천일이 시국이 천일은 진짜 건강해요. 아픈 데가 없어. 일 년에 한번 감기 아날생 감기 걸냥 말랑해. 근데 늙어야 잖 내가. 그 입장이 안되면은 아무도 일 못해요. 이 채널을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그 장애인들 그 점자 블록이나 이런거 막막 뉴스 나오고 잘못 설치했다 이래도 뭐 그런가 보다. 당연히 왜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불편한게 아니라 모르거든. 몰라 이제. 내 일이 아니고 응?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거고 내 일상이 아니니까. 내가 내가 눈이 이렇게 한쪽, 한쪽 눈이 두눈 중에 한쪽 눈이 불편하면서 다 느꼈던 게 세상이 눈이 불편해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건강의 소중함, 눈의 소중함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을 못 보고 내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이 천일이 한쪽 눈에 잘안 배다 보니 그것도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백내장 때문에 흐리흐리하게 안개 낀것 마냥 뿌옇게 보일 뿐인데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다는 걸 새삼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천일은 이게 직업이 대리운전이다 보니 운전하려고 보니 한쪽 눈뿌옇는 한쪽 눈 가지고 운전할는 여러 상황 좀 많이 있었어요. 저거 6개월 동안. 그러고 그러면서도 내내 이제 진작과 수술할 수 있었는데 미루고 미루고 쭉 왔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불편함을 끌어안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팔. 팔 없어도 살아요. 이거 다리. 다리 없어도 살아요. 이거 하반신이 마비됐어. 이래도 살아. 응? 어? 살아요. 말을 못해. 말. 이래도 살아요. 눈이 안 보여. 어떨 것 같아?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인다는 거는 이 밝음, 해, 환한 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어둠 그자체야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죠. 어제 안과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걸 천일이 아는 거예요. 또. 저러다가, 결국은, 내 얘기죠. 나이 40이에요. 나이 40이죠. 저쪽에 데려보는 사람인데, 한참 때잖아. 한참 때인데, 이 시력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나빠지면 나빠지지. 그나마 현상 유지해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죠? 어제 봤던 그 사람 같은 경우,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 후천적으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몰라, 몰라, 모르죠, 이 천일이? 근데 그 사람의 그 모습, 모습과 관상. 이 천일이 이제 관상 보는 사람이니까, 제자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이 천일은 알았던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회장님 포스 나오는 사람과 이 사람과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그 회장님, 회장 포스 나오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이 천일이 무스갯소리겠어요 아무리 거지한데, 거지한데 양복 입혀가지고, 때빼고 광내가지고, 양복 입혀가지고, 길거리 내놔봐라. 거지는 거지다. 다시 말해서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팔자가 더러운 사람 더러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줬어요그 회장님 같은 사람 그 평범하게 티 입고 잠바대 걸치고 있었지만 허지 휴지럽고 난 더러운 옷 걸쳐 입어가지고 길거리에 놔도 딱 보면은 아저 사람은 인물은 인물인데 어찌 저러고 살을까 하고 내력을 파고 그게 된단 말이 보인단 말이야 이게 왜 그게 기본 베이스의 기본 베이스 내몸 몸이 가지고 태어난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듯이 어제 안과에서 봤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기본 베이스가 형편없다는 걸 알았어요. 형편없다는 걸. 그러면 그 태생의 그 기본 베이스가 형편없으면 살아오면서 나의4 2초조절조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뭔가 좀 바뀌어져 있었으면 얼굴이나 풍채에서 때를 벗은 흔적을 봤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안타까웠죠. 그걸 보고 말은 못하고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안타까움만 느꼈어요. 그럼 본인이 모르고 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알았는데도 안 행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웃음> 그러면서 이 채널이 결국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종국. 종국에는 눈을 틀어막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을 온 세상을 내 눈으로 잘 보다가 막혀가지고 딱 해가지고 막아버린다고 해보세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렇더라구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웃음> 그래서 어제 그 사람을 뭐 답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 인생이고 업이니까. 뭐, 이 천일이 뭐, 퇴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냐고요. 놀렸잖아요. 놀렸어요. 어? 어제 사람이다가 오늘 귀신인 사람 많잖아. 그죠? 또, 오늘까지만 사람이고 내일 귀신인 그런 사람도 많다고요. 지금 순간에도 막, 계속, 이게 도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 보는 순간에도, 아니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그 순간에도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물에 빠지고, 누구, 그게 내 주변에서만 없을 뿐이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게. 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는 본인들이랑 탓이라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그 회장님 스타일이든지, 지금 후자에 얘기한, 응? 이런, 그, 사람 스타일이든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예요. 이찬일에 얘기, 늘 얘기를 해줘요 뭔 얘기해주냐 내가 겪어봐야만 아는 경우 참 미련한 거예요 그죠? 사람 부류가 있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아는 사람 내가 두번째 내가 경험을 해 봐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있어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경험을 하지도 않고 알수 있고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맞아. 아저 사람 보니까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텔레비전에서딱 봤을 때아 저건 내일 아니니까 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그냥 계속 내할짓 하고 사는 게 그런 경우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들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속해? 응?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이눈 아프기 전까지는 예. 심정은 가아안 됐네 어떡하니 불쌍해 저러면 불편할 거야 하고 심정은 가고 동정은 가요 근데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몰랐단 말이지 어 내가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뭐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가 겪어 봐 놓고도 몰라. 어? 지가 당해봤고도 당했으면 그 다음부터 안 속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안 속아야 돼. 근데 또 그런 오류를 범해요. 또 오류를 범하고 또 후회해. 그러고 또그 지랄하다 죽어 이제. 어? 그게 일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명해줘그러면아네네그 네. 하고 뒤면아서만네 하고 뒤돌아서그렇냐 잊어버려 이그또 그렇게 살아 이제 그렇게 살통 이제. 들그다게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면니 그렇게 살 내가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렇만이면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그게요 절대로 명심할 게 뭐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경험을 안 하고도 알수 있고 알면서 경계하고 내 스스로가 열심히 어? 그쪽에 알으니까 안 하고 그래 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일, 제일 넘버 아니에요 두 번째 알지만 내 일이 아니니까 야, 나, 나 나대로 살래 이아래로다 이 보신 거예요. 응? 세상은 공평해요. 응? 공평해 물론 간혹 가다가 신체도 안 좋고 응? 태생 신체도 안 좋고 사는 운명도 안 좋고 이 천일이 몇번 얘기했지만 운명과 팔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 천일이 분리해서 털어서 얘기해 준 적도 있는데 운명 팔자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인데, 태어나 운명과 팔자가 어, 정말 안 좋을 수가 있어. 하지만, 뭐 어떻게 자기 전생, 저기, 이거, 안 좋아서 그런 거. 여러분들, 그, 어제 일, 그제 일 년절 다 기억이 못하잖아. 똑같아. 전생도 그래요. 그 수많은 전생 중에 어떻게 다 기억을 해. 하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장동건이 같은 삶을 못 살았다는 거지. 장동건이 봐봐요. 여러분들 잘생겼다, 장동건이 많이 쳤죠? 많이. 잘 빠졌지. 잘 나가지. 좋은 마누라 했지. 새끼는잘 살지. 모르죠. 음,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명심할 건 지금 장동건이 저런 애들을 갖다가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왜?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장동건이 되면 되는 거야. 응? 현생에 장동건이를 부러워하지 말고 현생에 졸라게 쌓고 덕, 덕을 쌓고 착한 일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장동건이가 되라고 그러면 되잖아 지금 막부러워만 하고 살면은 다음 생에 여러분들 장동건이 되나? 안돼안 안 된다고 여러분들그그 내가 어느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도 한번 딸랑 그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도로 깨어쳐가지고 이리 하오라 이런 거 아니니까 부처님도 수백 번의 윤회를 거치고, 거치고, 거치고, 마지막에 왕자로 툭 튀어나가지고, 거기서 깨친 거라고, 그게. 부처님도 윤회했다니까. 나는 부처님 얘기 들으면 제일 참 황당했던 게 뭐냐. 부처님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갔어. 이제 호랑이가 오니까 막 피해가지고, 막 나뭇가지 올라갔어. 나뭇가지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밑에 호랑이 의미가 새끼한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 게 보여. 보이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 아 내가 죽어가지고 쟤네들 아니다 떨어져서 쟤네들 호랑이 밥이 돼야지 아내몸 가지고 포신해야지 해가지고 나오면서 훌쩍 뜨내려서 호랑아 나 먹어 나 먹고 전 만들어가지고 니네 새끼한테 좋죠 이랬다는 얘기가 그 부처님 그 얘기 가 나와 그게 황당하지 봐요 내가 들어도 황당해 말도 안돼 아무리 그 저기 그 이게 꾸그잖아그 그러니까 부처님이 윤회할 때 그렇게 했대 윤회할 때 윤회할 때 그런 과정이 있었대 내가 봐서는 황당